아,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연입니다 잘 들리세요? 네 어, 먼저 앞에 김하진 교수님 전 교수님 또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,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어, 또 어, 그러나 어, 어, 제가 일단 그 15분간 어, 제가 할수 있는 어, 범위 내에서 얘기를 <웃음>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혹시 이 그,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? 아 어, 이게 그 원제목이 그 Where do we come from? 또 What are we? 그다음에 Where are we going?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,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,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. 이게 그 후기 인상주의 그 화가 폴 고갱이 어, 19세기 말에 그린 그림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. 한그 그 인간 여기 이 경우는 좀 여성이겠죠. 어그한 여성이 태어나서 또어 이제 자라서 또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또 이제 나이 들은 노인이 될 때까지 어전 일생을 그림 하나에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어이 그림은 그 지금은 보스턴 아그 어 아트 뮤지엄에 걸려 있는데요. 그 고갱이 타이티에서 굉장히 어렵게 그 화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들이 다 굉장히 작거든요. 근데 네. 이 그림은 그고갱의 거의 인생의 말년에 거의 그 생을 마감하는 네. 이제 그런 작품으로 어 굉장히 대형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은 이 그림 앞에 서서 숙연하게 어또 자신의 과거, 또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하곤 합니다. 어 제가 이 그림을 왜 넣는지도 었 아마 이제 대충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그이 어그이 짧은 그 발표를 요청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고. 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그 했는데 사실 그 30년 전에만 해도 사실 그때는 파워포인트 쓰지 않았습니다. 그때 OHP라는 걸 썼습니다. 막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자료들이 이제 또 분실이 되고 또 남아있지 않고 어또 또 이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마침 그 얼마 전에 그제 연구실에서 검정색 아주 오래된 바인더를 하나 찾아는데 어, 이게 보니까 이게 SIG 어, HCI 그래서 저희 그연구회 초기에 어, 뭐 회의록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자료들을 갖다가 좀 뭐든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살려가지고 어,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어 1991년이면은 꼭 30년 전인데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어, 미국에서 어 교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카이스트로 부임을 했고 어또 이제 과감하게 그 그동안 그한 10년 넘게 연구해 오던 그 AI를 버리고 어버츄얼 릴리티로 갈아탔습니다. 예. 네. 그 이제 제 개인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었고 또어 대외적으로 보면은 마침 이제 정보 과학회에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 연구회가 이제 그때 막 설립이 막 됐죠.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거 어 이게 그 전산학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는 알고리즘 마인드거든요. 그래서 어, 방법론상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또 그런 중에 그그 그, 그 소위 얘기하는 그 c o m p l e t n e s s 그 다음에 soundness는 항상 저희가 추구하는 뭐그 어떤 바이블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. 이 HCI 는 어떤 그 알고리즘 상으로 컴플레트네스와 사운드네스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 개인적으로 이게 그 알고리즘 하던 사람이 HCI 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거북하고 또 약간 거부감도 들고 이제 깨린직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마침 어 카이스트에 부임했을 때정길남 박사님께서 뭐그그 그 거의 그 떠밀다시피 그 하셔가지고 어 제가 어 버추얼 리얼리티도 HCI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어 HCI 연구에 그때부터 이제 참여를 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어 사실 초창기에는 다른 연구회들처럼 그 대학교 강의실을 돌면서 이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. 처음에 카이스트, 그다음 포항공대, 고려대 아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마 그 전북 전 어, 전길남 박사님 리더십으로 다른 연구와 달리 학술대회 컨퍼런스 체어는어그그 인터디스플리너리 에어리어라는걸 강조하기 위해서 언어학 하시는분초 이제 1회 때 2회 때는 철학 어, 하시는 분 어, 3회 때는 영문학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어 제가 이때 그 기억하는 거는 94년도 학술대었였습니다 고려대학에서 했는데요. 어그 그때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. 어 이게 그 1회 때 카이스트에서 했는데 400명, 그다음에 어 2회 때 포항공대 포항에서 했는데도 300명이 왔다. 그러면 서울에서 하면은 한 500내지 600명 정도 올 걸로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. 되 어, 하는 게. 어, 그때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한 200명도 채안 250명이라고 하지만한 20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. 어. 그때 그제 그 기억에는 그뭐 난방도 안 되는 발표장에서 그 발표장이 한선너에 있었는데 어, 그 발표장에 들어가면한 10명 내외 정도가 앉아 있었고 뭐 좌장 그다음에 발표자 그다음에 발표 대기자 그리고 대부분들이 학생이고 교수님들은 이제 게발표장이 너무 춥기 때문에 그 교수회의실에 다 모여가지고 그 석유 난로가에 모여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. 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또 저를 포함해서 또 어,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느꼈던 거는 야, 이게 우리도 그 외국 학술대회처럼 이게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활발한 토의가 일어날수 있.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? 어그 우리 HCI 연구에는 어그 비교적 신생 조직으로서 그 혁신과 또 쇄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이제 나누고 했습니다. 뭐 당시에 이제 같은 때그에이저그 에이 저 sig 그, 그 ACM ACM의 그 sig kai 보면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 활발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그또 내용도 충실하고 뭐 했거든요. 어 이제 어 우리도 이제 그렇, 그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 마침 그 다음 해그니까 이게 1995년인가가 될것 같아요. 그때 마침 그 조선일보사에서 뉴미디어 월드 심포지움이라는 것을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주최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. 아마 그 당시에 애트리에 계셨던 그 이만재 박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 뉴월드 심포지 뉴미디어 월드 심포지움의 그세개 패럴 세션 중에 세 개는 이쪽에서 하고 두개 세션은 HCI에서 하고. 이렇게 그두 개로 그세개두 그 개에서 다섯 개의 페럴할 세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키노트하고 전시회는 양쪽 다 같이 공유를 하자. 그리고 행사 등록은 어일일하로든 뭐 일일화로든 하든 자유로 한다. 그리고 한번 등록할 때어 그 등록 한쪽으로만 하면은 양쪽 행사를 모두 참관하기로 하자. 이렇게 해가지고 그, 아마도 그 당시에 그뭐 연회뿐만이 아니고 그 웬만한 그 학술 그 행사가 호텔에서 개최한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이런 학술 대회를 호텔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어 이거 끝난 다음에도 뭐 주변에서 굉장히 뭐그그 말들이 있었습니다. 아니 학회를 무슨 저 호텔에서 하냐. 네. 어근 저희는 뭐 이것이 굉장히 그 획기적이었지만은 당연히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. 어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HCI 그 연구회에 걸맞지 않게 보시면은 어 키노트에 어그 정몽원 그 회장 그리고 둘째 날 키노트에는 또 선정이 또 소프트뱅크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, 그 키노트를 하는 어~ 사실 좀 격은 맞지 않지만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~ 일이 벌어졌습니다그 어, 다음부터는 자 우리도 대학 캠퍼스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해서 어~ 이제 과감하게 어~ 그 이제 저희 단독으로도 일단 그~ 어~ 캠퍼스 밖에서 하자라고 해서 어, 처음으로 이제 그 외부로 나갔던 것이 해운대였습니다. 어, 이제 그 2월 달에 해운대는 비교적 썰렁하고 어, 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, 이제 해운대로 옮겨가지고, 일단은 저희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워크샵을 먼저 열었습니다. 이 워크샵은, 어, 그 HCI 교과 과정 개발을 위한 워크샵.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. 여기 그 초대 글에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뭐그 나라말씀이 뭐 중, 중국과 달라 뭐 대충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학회가 출범해서 잘뭐그 하고 있습니다. 있지만은 아직도 HCI 만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제공하는 대학은 거의 전무하다. 이에 어, HCI 연구에서 어, 이 교과목 개발을 위해서 어, 이런 그 워크숍을 개최한다. 어, 그리고 부산대학의 권혁철 교수님 또포항공대이금백 교수님이 어, 그동안 또그 굉장히 파이어적으로 HCI 그 과목을 그 개설한 거의 유일한 어, 그런 부, 어, 두 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의 그,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 어 HCI를 그, 그 교과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그 심각하게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저희 단독으로 어 해운대에서 이제 HCI 학술 대회를 열어서 어뭐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.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장 소 얘기하는 저희 저희 그 스키장 시대가 열립니다. 어 제가 이제 대회장을 그 이제 처음 맡았고 그때 마침 그 운영 위원장으로 서강대 서정현 교수가 맡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한번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. 어~ 만약에 그 적자 보면 어떠냐? 하여튼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해 서든지 적자를 메우자 해 가지고 어그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어 이제 개최를 했는데 저희 이제 예상으로는 한 500명이 오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 500명 조금 넘게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히 어그이 캠퍼스를 떠난 어 단독의 이런 그, 그, 그 리조트 리조트에서 열린 그첫 번째 그 행사가 됐습니다. 이후에는 저희도 뭐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 계속해서 많은 청중들이 들어오고, 뭐 플래너리 세션 많이 아니고, 그 이제 패러레 세션도 보면은 거의 꽉 차서 거의 그 입석으로들 듣고 또 외부에서도 어 우리는 왜못 들어가느냐 하고 막 그냥 그 항의도 들어오고 할 정도로 어 굉장히 많은 그 관중들이 어그 모였습니다. 또 어쩔 수 없이 그 논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포스터 세션도 진행을 했고요. 또 저희가 어~ 또 많이 공들였던 것이 그 리셉션이었습니다 좀 뭐~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또 이렇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~ 그~ 저희가 그~ 그~ 이제 그~ 이~ 컨퍼런스 할때 그~ 중요한 그~ 체어 중 체어가 이제 그~ 오가나이징 오, 오가나이징 체어 그다음에 프로그램 체어가 있는데 사실 리셉션 체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뭐 단순히 그냥 식사하고 그냥 그뭐 여흥하는 것이 아니고 어 1년 동안 그 맡으신 분이 1년 동안 준비한 인터랙티브 아트를 어그 그날 이제 그 발표하고 어 같이 즐기는 형태로 어 갔고요. 어그 아마도 언젠가 한 번은 김하진 교수님께서도 한번 그 리셉션에 그 참여하신 어,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어, 특히 한번그 서울대학 그 예술대학의 김수정 교수의 이한그천명 가까이 모인 그 크라우드,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그, 그 그룹 인터랙션 퍼포먼스가 지금도 그그 그 기억에 남고요. 어 굉장히 그 대단한 어 정말 브레이크스루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어 저희 이 피닉스 파크에서 하면서 어좀 가족 단위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가족이 오면 은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. 그럼 우리가 애들도 베이비시팅을 해주자. 그리고 그냥 베이비시팅이 아니고 애들한테 어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해가고 HCI loves kid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 계속 운영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어 획기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또 참가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, 그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어,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어, 오히려 이제 그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이걸 통해서 본인들의 연구를 연장 연장해서 또 테스트하고 또그 이별레이션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활성화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, 그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초기에 한 800명 정도인데 이제 전성기에는 거의 3,000명의 육박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어그 그 피닉스 파크를 그한몇 년은 또 떠나서 다른 데서 아마 그 개최를 한 그런 그 기억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족단위 참석 그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 그 마련을 했고요. 어 의외로 학연산 특히 그 사, 산업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컸습니다. 왜냐하면 산업체에서 그 그들의 그 신제품이나 그 새로운 인터랙션 기술을 발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많은 후원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어 학회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운영을 했고요. 특히 그 아까 정길란 박사님이 그 처음에 그 토대를 잘 잡으셔 가지고 어그 특히 이제 컨퍼런스 체어를 그 컴퓨팅에서 1년 하고 그다음에 인문 사회 쪽에서 또 1년 그다음에 또 디자인 예술에서 1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어 해서 어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분위기를 뭐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그 했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HCI Loves k i t 같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또 큰물에 가서 또 어, 그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최우수 논문상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인데 ACM 카이나 ACM 시그그래피의 경비를 또전 전부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. 어~ 그 당시에는 또 획기적으로 저희가 그 해외 연사들을 국내에 모시는 게 돈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그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그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어~ 그~ 저는 한 오륙 년 하고 또 떠났지만은 뭐제 이후에도 어~ 굉장히 외형적으로 성장을 크게 했고 또 프로그램의 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이제 어 이런 학회를 통해서 또 저희 그이 국내 연구의 또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 결국은 어그몇년 전에는 ACM SIG s i 가이를 또 우리나라에서 그 주최를 하기도 했습니다. 어 근데 사실은 이제 그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는 걸로또 기억을 합니다. 또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. 뭐첫 번째가 그 이렇게 그 저희 연구회가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지만 어 사실 또 이러한 혁신적인 새로운 그 모델은 이미 또 다른 학회에서도 또 저희를 또그 카피하고 레퍼런스를 해서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러한 형태의 학회들이 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은 이제 요즘은 어, 꼭 학회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정말 그 첨단 기술과 또 첨단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테드 토크라든지 아이튠즈의 아이튠즈 유니버스티라든지 혹은 다양한 그 모크를 통해서 이제는 어, 정말 좋은 그그 그 내용의 강의와 발표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어 학교를 개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.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또 이제 지금 현재 닥쳐 있는 그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뭐 결국은 백투 베이직인 것 같아요. 이제 더펀더멘트한 것을 더 우리가 더그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. 제가 어 정년퇴임하면서 어그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그 2017년도 한 5년 전이네요. 5년 전에 제가 한번 그 간단한 그, 그 키노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제목이 10 Unsolved Problems in Human-Computer Interaction이었는데요.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챌린징한 이슈들을 여기 뭐 제기를 그 했지만 어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간단하게. 그 문제만 그 제기했던 것이 과연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HCI 역할이 무엇이냐 뭐 하는 거였는데 어 오늘 그것에, 제 그것에 대한 제 그냥 의견을 피력하고 저 마무리 짓겠습니다.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냐 아니냐 뭐 시작했는가 뭐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요. 어뭐 아시는 대로 어 4차 산업혁명은 뭐 1, 2차 3차 산업혁명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어,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, 똑같은 그 산업혁명도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혹은 상호관계에 의해서 어, 이 상호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.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 전에 어떤 그 어 연장에 불과하던 것들이 어 일차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머신의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차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의 환경이 이제 그 인간이 만들어낸 머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소위에게는 사이버네틱스의 개념, 즉어 인간이 환경을 바꾸고 또 환경이 또 인간을 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 나왔고요. 이제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어, 가장 중요한 저는 그 화두가 symbiosis, 즉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될것 같습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HCI 프레임워크이 예전에는 usability였고, 어,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complexity management로 바뀌었다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symbiosis 그 management가 아마 어 가장 우리 그 h c i 의 어떤 큰그 패러다임의 변화니 전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어또 하나 그또 본다면은 인간과의 미디어의 또 상호 관계로서 또 우리가 어그이 산업 혁명을 또 우리가 재조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즉 인간이 우리의 그 외부 세계, 우리의 환경을 어 인식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어, 현재 세상에서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외부 환경이나 외부 세상을 어, 우리가 그 관찰하고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볼때이 어, 미디어의 발전은 1차 산업혁명 때 어떤 인쇄 매체, 2차 산업혁명 때 전자매체, 3차 산업혁명 때 디지털 매체를 넘어서 이제는 메타버스가 될 가능성이 크죠 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이 과연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그 메타버스를 인지하고 또 거기서 또 관찰하고 상호 작용하고 어 또 이해를 하겠는가 하는 그 방법론은 사실 HCI에 주어진 가장 또그 중요한 챌린지가 어, 챌린지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가 그 HCI에서 어, 이제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슈들이 더 많이 남아 있고 어 이거 이것이 사실 또 HCI를 또 연구하는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. 어 오늘 제가 한얘기는 사실 제 그냥 제가 대표로 얘기했지만은 그동안 어그 HCA 연구회가 태어나서 또 성장했던 시기에 연구회 연구회에 같이 몸 담는 몸 담고 같이 일했던 어또 제가 여기 일일이다 거론할 시간은 없지만은 특히 서정현 교수님, 또 김지인 교수님, 장동훈 교수님, 또 정지영 교수님 등을 포함해서 또 많은 교수님들과 같이 또한 그러한 시간이었고요. 또 이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또 발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저만이 또 그것만이 아니고 또 저희 그동안 그그 그 제가 그그 그 운영했던 그 카이스트의 그 VR랩 학생들 특히 박서과정 학생들은 박서과정어 수학 내내 어 h c 에 학회 있을 때마다 어 포스터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유인물에 또그 인쇄물 발송하고 또 우표 붙이고 또그또짐 나르고 또그 하는 어, 그러한 그 어려움을 또어어 저우 그 같이 했습니다. 또또그그또 또 그, 그또 졸업생들이 또 어, 사회 나가서 지금은 또 HCI 분야에서 또큰 일들을 또 하고 계시고요. 어, 이상으로서 제어 발표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